알겠습니다. 그렇지. 7 0세이가 밑에 서위밖에 없이 우치되면 일이 되네. 전부 다내버려두잖아이 그러니까 나는 찍소리도 모아고 갔다. 지금.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흡 월송리에서 1940년대 초까지 행해지던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는 음력청월대 보름날이면 온마을 사람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행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운마을과 아랫마을에서는 줄당기기 당일이 되면 농무회라 불리는 풍물패가 결성됩니다. 줄당기기 시간이 다가오면 양편은 줄고사를 지내는데 줄머리 옆에 간단한 상을 차려놓고 축권을 합니다. 줄당기기 직전이 되면 신부 복장을 한 암줄의 줄도감과 신랑의 복장을 한 수줄의 줄도감의 지휘 아래 암줄과 수줄의 결합을 시도합니다. 암줄과 수줄이 결합하면 홍장목이 꽂히게 되고 바로 줄 당기기가 시작됩니다. 이거 우리 동네 이거 옛날 에정을대보름 그 날에 알아서 알아마을 사람,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줄 당기를 했는데 이거 그때는 평이 월송을 중심에 남쪽에서 평일 삼류 사람들이 오고 이제 기성 망양, 뭐,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했다, 그러거든요 줄이 엄청 커가지고, 사람이 타고 앉아도 발이 안 닿을 정도로 했다, 이래 하거든요. 그럼 어르신은 몇살 때서부터 이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에요. 제가 지금 80년 사는데, 그때부터 한번 전설도 들었고, 실제로 보관하기는 70년대 초. 그래 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할배는 이거, 이거, 이거고, 이거 뭐라요? 봄이고 네. 할매는 용이고 그래 할매는 할매당은 물을 상징하고 이거는 불을 상징하고 응? 우리가 마을에 줄를 시작하면은 당에 가서 거했어요그 이제 아래 우른당에는 할아버지 아래 석당에는 할머니 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출전을 하락 하면은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당을 만들었어요 이동이동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할아버지 지금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범 할머니는 용 수고신을 수고신한때 마을에 행사가 있으니까 고 했단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우리가 마 축제를 합니다. 줄 당기기를 하는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내 주시하고 고아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 유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출전 어디 축제 나갈 때 어디 와서 축제에 와서 줄 당기기를 해달라 하면은 나가면서 거기 가서 고아하고 이랬어요. 그래 러그 유례입니다. 월송 큰줄 당기기는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의해. 1 9 4 0년대에 중단 말살되어 그 명맥이 끊겼다가 50년이 지난 1994년 당시 다류마을인 월송일리 주민들에 의해 복원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을 주민들이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큰줄이 2년 만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큰 맘을 먹고 동네 주민들이 큰줄 보수작업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큰줄을 보관하고 있던 동회관 창고 안은 그동안 손대지 못해 먼지가 잔뜩 쌓여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이동식당과 물건들을 모두 바깥으로 꺼내놓고 일단 창고 안서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월송 큰줄은 그 울진군 무형문화재 그 민속놀이입니다. 우리 여기 월송그 선대 어르신들이 거의 한어 백여 년을 이거 전통놀이로 이어오다가 일제 강점기에 잠시 또 중단이 되어 있다가 5 0 년대까지 이거 활발하게 그 민속놀이로 이어왔어요. 그러다 곧 화장이 되었다가 지금 한3십한오년 전에 이 지역 주민들이 울진 군과 힘을 합쳐서 민속. 문화재를 한발굴하자해서 이걸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 월성 큰 줄은 울진의 큰 축제 때마다 어떤 어쩌+ 어쩌면 울진 그 민속 그 문화의 어떤 저그 뭐랄까 그 얼굴로 이거 출전을 하면서 시연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거의가 그외 줄인데 이 월성 큰 줄이 쌍 줄이거든요. 이쌍 줄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안 남아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늘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힘을 합쳐 가지고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래이 줄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뭐 곰팡이가 피고 그또 그 썩고 이래 가지고 오늘 울진군의 그전장운 군수님께서 이 월성 그큰 줄의 그 보존의 그 심각성을 그 인식하셔 가지고 그. 줄 보수비를 내려주셔고 오늘 전 동민이 나오셔이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면 매년 울진에서 열리는 울진대게 축제와 평해 남대천 단오제에서 축제 행사로 시연하곤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행사가 2년 가까이 취소되는 바람에 보수 작업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고 큰 줄은 창고 안에서 썩어 가고 있었습니다. 큰줄 당기기에 사용되는 줄은 예전에는 초군들이 주도하여 만드는데 각 가정에서 일정 분량의 지프를 내기도 하고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보통 부잣집에서 내는 지프로 대부분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지프로 엮은 새끼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를 사용해서 새끼줄을 만드는 데가 없어 몇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큰줄 보수작업에 쓸 새끼줄을 구했지만 그마저도 양이 넉넉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야 어. 이게 많이 먼저 마을 어르신들이 음. 오늘 작업해야 할줄역기의 역할분담을 놓고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합니다. 그럼 줄력기는 보통 반대편에서 세 사람이 서로 오른쪽으로 새끼 줄을 틀어 나가는데 이때 줄을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세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7명이 한 조가 되어서 줄을 엮어야 하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 오랜 시간 서서 줄을 엮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소모도 매우 큽니다. 저버려 저버려 저버려 저버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조 꼬지 마세요. 여여좀좀 있어야 돼이 줄을 당겨 줘야 돼. 당겨 줘야 됐다. 꼬지. 그래.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라 그런지 아직 서로 손발이 착착 맞지 않아.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무래도 한 2년 동안 안 하다 하다보니 생각처럼 줄고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으니 손발이 맞지 않는 건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땡겨 요거 땡겨 요거 땡겨 요거 땡겨 땡겨 땡겨 땡겨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아, 서영 좀 땡기고 땡겨 으로 땡겨 땡기고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한다. 안안안 잘한다. 안 잘한다. 그거, 그거 하면 그 돼요? 가면 안 돼. 앞에 서 이래 그러면 안 돼. 그, 이 울음소리 요래라 요래. 우리는 아서가안 돼요. 왜라고요잘한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 고 이제 이쪽은 줄의 모양새가 영 이상합니다. 이거 이대로 좀 꼬면 안 된다 할 거냐? 네네 <목소리도로> 아, 어, 어, 뭐, 벌써 저쪽은 줄을 닦고 왔는데. 오늘 우리 팀은 이래저래 손발도 맞지 않고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더 같이, 같이 돼. 야 헤드가 다와요다와다 와. 어르신, 지금 이거 어떤 작업인가요, 지금? 이거 이제 줄 보수, 보수하려고, 그, 어, 저, 이제, 새끼가 앞으로 감으려고, 어, 이거 이제, 보수하려고, 이제, 내가 네 딱은 약하고, 이거 세, 세개 해야, 그, 그, 옛날에 그, 진미가 나지한 대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세개 해가지고. 아, 보수하기 위한? 네, 보수하기 위해서 첫, 첫 작업. 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우리 남아 사람 이거 하고. 예전에는 보통 줄 작업을 한번 하는 데는 약 6일에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정월 초나흘경에 시작하면 초열을 쯤에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줄을 엮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끼줄이 많이 없어진 듯 보입니다. 그때 이장이 작업반장을 부릅니다. 나름, 어? 그 외워봅시다. 외워봅시다. 어. 지난번 줄을 살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인조로 엮은 줄을 사가지고 온게 다행히 쓸모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맞봐서한어한 그. 아니 아니 아니 개또 하나 가져가야 돼. 네. 네. 네. 그 하나 가져가야 그다맞춰어요서길 길이 딱맞잡서대그 말이야. 예예한 대, 이거 두 개. 그그 나나 다 된다. 다 이거 잘렸다 이거 안넣면안 되네. 이 새끼 가지안 이장님이 새끼 지푸라기 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아 지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새끼 꽂는 데가 지금 없어 그래가지고 국내에는 이거 지금 생산을 안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지금 그 경기도에서 지금 공수대가 오늘 아침 에온 거예요 하는데 그것도이 새끼 보세요 우리 인터넷 사니까 이게 물거 이래 이거 재질이 나쁘다. <목소리가> <컬리> <이제 이걸 웃음> 이거 좀만 땡기래. 이제 모든 개가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웃음> 이런 자재들도 옛날 민속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공예 자재들이 이제 자꾸 품질이 되고 또 개성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니까 앞으로 그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새끼줄인데 새끼줄을 그 공급받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어, 그, 벌어그렇다고 예,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이제 이번에 그 군에서 이제 그 충분한 그 보수비를 그 군수님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이제 양을 미리 좀 앞으로 한 3년까지는 뭐이런 것들 이제 그 자재가 이가지 보충이 되게끔 능력하게 자재를 지금 구입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아마 한 3년까지는 아마 이제 이런 보충 자재는 이 구하기 힘든 이 희귀 희귀 자재는 이제 미리 우리 가확보를 해두었다. 예, 그래 보면 되죠. 이거 딴 동네 이거 뭐 하니라고. 그래, 이것도 이제 이 어르신들이 살아 계시니까 이 계석이 되지. 예를 들어 이분들마저 돌아가시면은 진짜 그때 난감하다고. 네. <웃음> 네. 그까 그래, 이거 하는 것도또아무나 한번 보자. 이거 어르신들이 하니까 또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 뭐 한다니까. 이건 또 우리 그 연륜에 있으신 분들이 또. 이걸 해야 되고, 일이 다 분단인데, 앞에 머리 하는 거는 또 젊은 분들이 땡이야. 힘을 좀 요하는 거고, 이러니까, 그게 또그앞머리도또 그 그렇게 보수를 하고, 이런 또 부수잡 이런 거는 또, 우리 그 연륜이 있으신 그 어른분들이 경험에서이 하는 거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이거, 모든 이 줄이 분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원활이 돼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말에서 이렇게 서로 이거 뭐, 이거 뭐, 니, 내, 이래 하면서 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래가 동네도 하합도 하고,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오래이 코로나 많이 없었으면 우리 동네에 몇번 이거 저걸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딱 2년 동안 딱 묶여버렸어. 안 그래도 뭐하고. 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줄머리 만들기입니다. 줄을 당길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분이 줄머리 부분인데 양쪽 줄은 줄머리끼리 연결되므로 양편이 당기는 힘이 여기에 집중되며 줄머리가 터지면 폐할 뿐만 아니라 큰 사고가 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각편은 줄머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젊은이, 젊은가 이렇게 해야지 있잖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어디 갔다 다다 바꾸실 네, 어디. 그 음. 어르신, 월성 일리에서는 젊은이가 평균 몇살 정도 돼야지 젊은이가? 65살. 얘기하네. 65세? 어, 65세가 최고의 이 젊은이고. 아. 그 다음 내가 73세인데 밑에서 한세번째밖에안 돼. 내 밑에는 아무도 없다. 그 서위밖에 없고. 50, 53살, 사람도 있나? 5 3이는그그 아, 아들이 오늘이다. 지원 나왔고. 그럼 제일 큰 형님은 몇 살이세요? 제일, 제일 어르이가 네. 올게 90네 아, 제일 큰 형님이 90 너희. 70세가 밑에 서희밖에 없이 우찌되노 일이 되네, 이게. 전부 다 내봐도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한다 이게. 앞에, 이거 워낙 어스뻐가, 이 워낙 어설퍼가 입어라.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재생해야 된는데 가면서 보자. 이거 들어봐라. 작업하는 거 보세요. 저, 저 이런 일도 조금 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유대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둘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남 욕한다. 일할 줄 모르는 놈들이 와서 일하기 때문에 일좀 <웃음> 한다는 사람들은 일은 <웃음> 해야 되거든요. <되고. 웃음> 아니. 아, 이 이틀 작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틀 작업해야 돼. 이거 오늘, 오늘 되나, 이게? 안 되지. 지금 이거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저는 잘 몰라요. <웃음> 저는 잘 몰라요. <웃음> 바로 땡겨봐라. 아무래도 오늘 하루 작업으로 보수작업이 끝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함께 모여 같이 서로의 험담을 하면서 웃고 즐긴 지가 언제적인지 참으로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웃음> 아그 음, 밴드, 밴드. 그래. 밴드큰거 있나? 아니 큰거 아니고. 밴드 가 요거 2심 m 할 때. 자, 자, 됐다. 네. 아, 그몇개 갖다 아, 해봐라. 그럼 그럼 해보고, 되면, 네. 해보고 되면, 야, 네. 해보고 네. 되면. 그럼 이제 이제 그 들라. 케이블이타이 정도는 알아라. 뭐 밴드는 무시거든요, 밴드는. 장님 이게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70m. 70m, 전체 네. 네. 아, 길이가? 예. 네. 네. 줄 두께가 굉장히 두껍네요. 그러니까 이거 큰 줄이 이거 그 무게만 해도 그 1톤이 넘잖아. 1톤이요? 아 1톤이 넘으니까. 아 1톤이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한두 명갈들될 일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이거 할때 어르신들이 60대 때는 동료한 150명, 200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 이제 한번 이제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잖아. 오늘 보시다시피. 이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점점 작아지게 이 줄을 이큰 줄을 이제 오늘 해체해 다시 하는 거는 어떻게 무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오늘 다시 보수 작업하면서 이제 요즘 또그 청단 소재 있잖아. 그걸 이제 보강을 해 가지고 무게의 중량을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그저 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월송 큰줄당기기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데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관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큰줄당기기 놀이를 마을의 어르신들이 어릴 적 마을에서 행해지던 큰 줄을 하나하나씩 기억해내며 몇날 며칠을 줄을 꼬고 엮어서 복원 작업을 해왔습니다. 옛날에 이거, 이거를, 우리 아버지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네. 했다니더. 이거를 줄을, 옛날에 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마을, 아른마을 이렇게 갈래가지고 했다니더. 그래, 했는데, 그래서 내, 우리 아버지가 할수 있다 이래가지고 했다니더. 뭐, 우리가, 우리 아는 게 뭐, 그 어른들이 내일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없거나 이 처음에 줄을 만들 수 있나,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우에 만드는, 이렇게 나그서 그래 이제 만들었다, 시작했다던데. <웃음>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마을 사람들만의 힘으론 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 놀이에 대한 관심과 보건 노력은 울진군을 비롯해 평해읍에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건 작업에 뒤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평해읍 직원들이 손수 나서 마실 것도 챙겨주며 함께 보건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평해읍 응. 업장님도 보건 응.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 뭐. 뭐. 신명가요막고 아 이거 예, 예 주민들 하와하는 어떤 장소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걸 참 계속 보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금 어르신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이래서 이걸 앞으로는 우리 평해읍의 어떤 그 문화로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야 유지가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월성 큰줄 보존해를 평해읍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 월성 주민들만 하는데 평해읍 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마이스터고에다가 줘서 학교에서 계속 보존 발전 시든지 뭐 그런 걸 한번 앞으로 숙제입니다. 좀 연구해봐야 됩니다. 예예. 예. 수고합니다. 때마침 군수님도 큰줄 복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수고합니다. 이 매년 이렇게 보수하여 예예. 일년에 예. 한 번씩. 아1년에한 번씩요. 회장님. Yeah, yeah. 예예회장님한 뭐, yeah. <웃음> 예, 예.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며 모두의 수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 오늘처럼 군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군수님도 오늘만큼은 마을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큰 줄은 우리가 이제 어, 일제강점기 전부터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어내려온 아주 전통 깊은 그런 어, 우리 고유의 풍석이자 우리 이 월송떨의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하나의 화합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람들을 못 모으게 해서 중단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이제 복원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연해서 행사 한계가 1970년대부터 이제 다시 이월성 큰줄 당기기가 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쭉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 이제 평해단오제 행사 때이 큰줄 당기기 행사를 요즘은 같이 하고 있고 이건 계속 이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도 월성 중에 큰줄 당기기 보존해가 있고 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농사철 하기 전에 예, 이 줄을 다시 정비해 두었다가 이제 그 단어 행사 때 다시 이 줄을 꺼내 가지고 큰 줄을 꺼내서 행사를 하고 또 이렇게 보존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것을 하나의 큰 행사로서, 이제 울진군 축제로서 지금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줄의 보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면 마지막으로 벌림줄을 담니다. 벌림줄은 청사 초롱의 색인. 청색과 홍색을 기본으로 노란과 흰색 천을 섞어 줄 당기기를 할때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줄의 몸체에 별도로 묶어 놓은 줄을 말합니다 이래야 뭐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남았는데 이런거 야묵이야 야묵. 뭐 이런식으로 하면 단단하게 단단하지 <웃음> 이리 와서, 이게 돌, 이리 돌, 이래 아, 이리 돌? 아, 이래 아, 가려고 그래. 음. 이리일렬 이리, 끊어가지고, 끊어가지고, 이거 매 멈춘다 있겠 이리 임기해야만이 단단하다. 응. 음. 아, <목소리> 벌림줄은 줄의 몸체에 약 1에서 2m 간격으로 사람들이 잡아당기기에 편하도록 매답니다. 예전에는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정도이기 때문에 벌림줄은 약 50에서 60개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벌림줄에 굵기는 사람의 손아귀에 들어갈 정도이며 길이는 줄의 몸체를 한 바퀴 감고 좌우로 2에서 3m 정도 남을 정도입니다. 이로부터 청실, 홍실은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노릇을 했습니다. 청은 음으로 여자를, 홍은 양으로 남자를 상징하며 청실, 홍실을 묶는 것은 곧 남녀의 결합을 의미했습니다. 아마도 월송 큰 줄당기기도 이러한 유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르신은 그러면 이거 몇살 때서부터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 뭐! 네. 어르신, 제일 처음에 이거 하는 데가 몇살때 하셨어요? 이 작업 처음 시작했어 초등학교 다래 어르신이 하신 네. 거. 우리 하는 게한 60년 됐나? 한 60년 넘었어요? 60년 넘었어요? <웃음> 네. 자, 그때서부터 그냥 매일. 난니 일에 가라. 매년한 번, 몇 년. 리, 다, 네, 네. 아니, 매년 한번, 매년.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네. 기축제, 단어 행사서니에 가라.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그다지 땡겨 오서 그 그래가 그냥 홈대리더이사람 기술자가 해야지 내가 그 하냐는. 이봐 그래. <웃음> 그런 것들 못임먹는데가 <웃음> <웃음> 빨리. 잘해. 그 기술자가 해야 돼. 니가 잘해라. <웃음> 저, 저, 땡기잖아. 잘해, 그, 자, 그, 봉판이. 봉판이 잘해. 뭐, 꼬였네. 에이. 이번에. 어. 아, 이거. 처음에 맞았는데, 왜 그러노. 이거 가위가, 이거. 아, 이래, 겟구만. 그, 네. 어. 니가 차례. 이래 좀 벌레 줘요, 이, 이 자금. 이거 줄 역사는요. 지금 역, 역사는 그르고있대한 200년 한 가까이. 200이 무슨 200이? 이 이데? 사람은 니가 뭐 하는 사람 <웃음> 우리 네. 좀옛날 때, 저, 저, 하면 그, 한 번, 저, 줄 타고 옛날에 어른들, 그, 초집이실 때, 초가집 이 지붕이실 때. 저, 어렸을 때서부터 보셨네요. 예. 네. 단호하고 이런 명령을. 예, 예, 예, 난 우리 처음 여기 줄 털, 털, 털 어른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 받아가지고, 계속 그줄일어났고 해요. 그게, 그게, 그거 털어갈 거다.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이 해오셨고 그걸 보고 배워 평생을 함께 줄을 만드는 어르신들 일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걸 보니 아마도 새끼를 꾸면서 어릴 적의 동심에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머리 부분의 보수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줄을 보면 없던 기운도 샘솟는 듯 보입니다. 과연 에이.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에이. 힘없다 소리 거짓말고만은. 거짓말 아이고 힘없어. 봐라 이득게 하면 되는데 뭐. 거짓말고 뭐 힘없다 소리 거짓말고 힘없어. <웃음> 다 됐어. 저태배가 네. 절대 힘으로... 는게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지그그거지 아, 아니힘어 아니, 산... 산... 한참 차... 이제 이제 산에 얼마 안 남았어. 한참 주한참이 나는, 나는, 나는 그래도 아파트 가 간다마는. 간다만은... 이렇게 완성된 월송 큰 줄의 규모는 한쪽 줄의 길이가 100m 이상 되며 굵기는 어른이 걸터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이며 둘레가 약 1.5m에 달합니다. 이전에는 왕대나무를 쪼개. 안에다 넣어서 단단하게 만든 줄머리는 가만이나거적등으로 감싸고 새끼줄로 촘촘하고 단단히 감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제 암줄의 보수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줄의 크기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씩 운반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더 무겁기 때문에 옮길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 머리 들고 머리 들고 이리 가가 그래 간건 아닌가? 아니다 안 가도 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뒤에서 제촉을 하지만 줄의 무게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앞에서는 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해왔던 일이지만 세월의 무게만큼 줄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안전하게 암줄을 창고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작업속도를 올려 남은 수줄의 보수작업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이 쉬운 게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작업인 새끼줄 엮기 작업은 계속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하루 종일 서서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 저, 저, 잘 짜, 잘 짜, 저, 잘 짜, 좋아. 저, 저이 양반 마시이양반이이 <목소리> 양반 영감이 가, 뭐라고? 영감 좋아. 그럼 뭐라고? 야 <목소리> 한강일, 이거, 새끼 꼬시면, 힘드시겠어요? 야, 이거 손에... 힘듭다 이게. 아니, 내 뱉어, 이렇게 꼬면 돼, 잘 꼬면 다 처음에는요, 네. 이거 둘아니면요 이래, 이래, 털어, 새끼이 까가면, 이 돌레가 뭐, 이렇게 털어, 버어 놓고. 이봐라! 아니, 그쪽에 사람들 있으라 많은 사람들, 그의 그걸 잡찍고요그쪽 <웃음> <웃음> 사람들 이있으라 <있어> 많은 사람들인데. <웃음>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응 새끼가 이제 없는데 네. 새끼 오십사 네. 가와야돼야야이는꼭한 번씩 들자 왜 심판지 좀 잘해봐라 애디가 좀 잘해봐라 그래 잘해봐라 이이 이 역할이 다른 역할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웃음> 이, 이, 이, 이가 이가 제일 저, 저 손에 달렸어요. 잘꼬 안고 어. 예. 보기는 이서 있는 것때도 이가 제일 이한 주에서 요점이지 어르신의 손끝에서. 아 어, 그렇지요. 어. 잘하고 못하고는 물론 뭐 이분들도 잘 돌려야 되지만은. 요거가 기축해 도는 거같애 <웃음> 보기는 안 되는 거 같애도 뭐어디는해 보면 안그렇다니나 마취도 안 췄는데 해보, 밥 먹고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 새끼줄 엮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 <웃음> 수줄머리의 작업도 이제 마지막 새끼줄을 말아서 묶습니다 <웃음> <웃음> <목소리> 이제 기나긴 월송, 큰 줄의 복원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보수 작업이 월송 일리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저저우 하나 둘. 아 아, 네. 아이씨. 아이씨. 어, 어, 아, 네. 아직 언제 다시 이 줄을 꺼내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를 시연을 할수 있을지 기약은 할수 없지만 깔끔하게 새 단장을 한 할매 줄과 할배 줄은 마을 회관 창고에 멋지게 줄이를 들고 안착되었습니다. 거. 우리 한대다다 해야죠. 그렇게멤 멤버들 수많아다이네오어떠셨어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한데. 예. 재밌었어요? 아 기분 좋았지요. 우리 동민도 많이 모였고 날도 따시고 일도 잘됐고 이찰랑리다 해주기 더더더 더 좋네. <웃음> 술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드세요? 오늘? 예, 술 만든 거. 아, 술 어느 건 만드는 건 마음에 들어요. 예. 잘 예.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된 건가요? 예, 이쁘게 예. 된 건가요? 아, 이쁘지요. <웃음> 잘 됐습니다, 주 오늘 멋지게 됐습니다. 힘드세요? 예. <웃음> 이렇게 움직이신 거는 근래에는 이렇게 많이 안움직이셨죠 계속 예. 예. 집에만 계시고. 네, 요즘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이 맨날 들어앉아, 해는도못 놓고 이래요. 오랜만에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죠. 그렇죠 이렇게 모이 먹긴 처음이에요. <웃음> 맨, 1년 만에 모여, 1년 넘게 처음이에요. 모일 사람 없잖아. 동네. 모일 사람 있고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막 갔다 들어앉아있고든요 뭐. 오늘 동네 주로 하는 게 이렇게 안 모인다니까. 요오는 5년 이상 무지 말해가지고, 막 집에 들어앉아있고 그래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 그래, 되는... 끝나야 되는데. 네. <웃음> 저저동해 안에 음, 그추리양입니다 잡수고 가실 분 들어가 가지고 한자 앉았다 쉬었다 갔다. 그리다가시다 예. 그는너무 네, 네. 네, 네. 네. 가지고 뭐 앉아 얘기하고 네. 오늘 막 수고했습니다. 저 들어가셔 가지고 저저뭐그저저저 그, 저, 저, 저, 물도 잡수고 그 컵이다 하는 하고 그, 가시다. 그 술도 있는게 잡수고 가시다. 그 음료수도 있다. 가시다. 잘 잡고 가시다. 장님 어떻게 오늘 그 작업 다 끝나신 건가요? 이제? 오늘 그 동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참 이거 한 2년 동안 이거 방치에 나왔던 우리 그큰 줄이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이 순간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주민들 오늘 협조해 줘가 너무 고맙고 또, 군에서도 협조해줘서 고맙고, 우리 월성 큰 줄이 미래가 앞으로 창창하기라고 저는 이 장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든 간에 군에서 이렇게 또 뒷발질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또 주민들도 오늘 어르신들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자기 이 바쁜 농사철에 다 자기를 그 챙겨치고 동네 일이라고 해서 협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그게 이제 우리 동네 하압이 되는 거고. 또, 우리 동네 어떤 참 옛날 전통을 이어가는 참그디딤돌을 바로 이분들이 놓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우리 후손들까지 잘 이거 계설이 돼가지고, 이 올손 큰 줄이 그참그 울진 그그 그 뭐야, 민속 놀이로서 오래오래 오래 보존되길 제가 참 희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이제 네, 가시는 거예요? 네. 전통이란 결국 현재에 있어서의 전통인 것입니다 현대에 직접 선행하는 시대로부터의 유산이 전통을 이루는 일차적인 요소들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득히 먼 옛날에 조상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떤 전통을 형성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뒤에 사라지고 단절된다면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단지 일부 지식층의 지식과 기억 속에 남아있을 따름이라면 오늘날의 전통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월송 큰줄 당기기 놀이가 비단 울진군의 지역 전통민속문화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존중받는 문화유산으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운전에서 이제 밥차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도 있고. 없어. 음, 장이 땅막도 잘 됐네요. 질문 다시 들어오니다 오늘.